안녕하십니까 8월 24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차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소폭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신규주택판매 등 주요 경제지표 부진으로 인한 달러와의 약세로 엔비디아 등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장 초반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경제 지표가 부진한 점이 경기침체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이후 증시는 상승이 꺾이며 보합권에서등락했네요잭슨오는 컨퍼런스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모습을 보이며 소폭 하락했습니다. 원유는 오펙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원유 생산량을 감산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상승했는데요. 전일 사우디 에너지 장관의 원유 감산 가능성 언급도 상승 요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고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 생산이 떨어지는 등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준도 이러한 지표들로 인해 정책 결정이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요. 앞으로 미국 경제는 연착륙 가능성보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스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들께서는 h t 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70% 매도 30%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45% 매도 55%로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74% 매도 26%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동안 장은 관망세가 지속되겠습니다. 잭슨홀 회의 전까지는 시장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2,300포인트와 13,2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90달러와 99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710달러에서 179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시장을 관망하시되 원유 감상 가능성 이슈로 이틀 연속 상승한 상황이니 금일도 상승에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T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